시고 영원한 복음이 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어, 아까 우리가 찾았던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기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내가 곧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로 아,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이 말씀이든지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이제 우리 예수님 복음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신천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약속한 목자, 약속한 성질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그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비율을 풀어야 되고, 또두 번째는 개시록을 알아야 되고, 또세 번째는, 이긴자의 성전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 신천지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계시록 때에는 이만희가 비유를 풀어서 밝히 드러낸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풀어야만이 천국을 알수 있고 또 계시록을 알수 있고 계시록을 아 알아야 되고 이긴자의 성전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비유를 풀어야 한다. 마가복음 4장 1 2이죠 여긴 안 봐도 뭐 줄줄줄 외울 건데. 우리 목사님이 한번. 마가복음 4장 1절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4장. 4장 1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는데 저희는 비유를 풀지 못한 사람이 저희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약속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 이 성전을 알고 믿고 행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게시록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66권의 총체적인 그런 결론의 내용이 세 가지 비밀로 요약이 돼 있다 게시록에. 그래서 이 게시록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오는데 배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멸망의 비밀 배도의 비밀한 이 단어가 아니라 비밀한 이 단어가 이렇게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데 이걸 비유로 풀었더니 배도더라 배도의 비밀이더라 그리고 계시록 17장 7절에 비밀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비유로 푸니까 멸망의 비밀이더라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이 비밀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비유로 푸니까 구원의 비밀이더라 이세 가지 비밀을 아는 것이 계시록을 아는 건데 이거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에는 근데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은 이 말하고 저 어떤 목사님은 저말 하는 것은 계시록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인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긴자 성전에 하나돼야 한다라는 것은 그 열두 지파의 십사만 사천 소속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 열두 지파에 소속이 되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배워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누가 휴학하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 없고 누가 또뭐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교 여기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그, 휴학을 하라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이 스스로 결단하고 그만두는 것이죠. 이제, 휴학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에 소속이 돼야 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단 반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 비유를 풀어야 한다.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에, 이, 그, 이제 저희에 대한 그런 비유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의 근거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와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랑 많이 찾았을 것 같아서 찾으려선 안 하겠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비유를 푼 사람이 너희고 비유를 풀지 못한 사람이 저희다. 신천지는 그렇게 하면서 비유를 오늘날에 비유를 푸는 신천지인이 너희고 비유를 모르는 기존 교회가 저희다. 이렇게 그 그러면서 그 비유를 푼 신천지가 구원을 받고 비유를 모르는 기존 교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저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인데 그 무리 중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신앙을 지금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디냐면 기존교의 성도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제자의 너희는 비유를 푸냐 안 푸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냐 안 믿냐 그게 지금 너희가 저희의 지금 구분의 갈림길이지 그 비유를 푼 사람은 너희고 비유를 풀지 못한 사람은 저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4절 읽어 보세요. 예, 네, 우리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다 풀어 주신 그 비유의 답이 뭐냐면 지금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비유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뭐 제자들에게 다 해석해 주신 그 비유의 내용의 결론은 뭐 비유가 뭐 이게 씨는 바시고 씨는 말씀이고 밭은 뭐 마음이고 뭐 나무는 먹자고, 뭐, 이거를 갖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려고 한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물 받는다는 것이 비유의 총체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다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몰랐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다 해석을 해줄 의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비유 중에서 네 가지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다. 나머지 세 가지는 안 해주셨지 않느냐. 그것은 감추인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만이가 와서 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뭐냐면 이것을 모성서 깨달았느냐. 그렇게 비유를 풀이하지 않아줘도 제자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풀어줄 필요가 없었고, 얘그러 예, 하오리다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비유를 풀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때 그 일곱 가지 비유 중에서 이렇게 몰랐다고 한다면 일곱 가지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뭔가, 홀로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건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유를 풀어서 나타나는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으려면 사도인전 16장 30절에서 31절. 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그래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서는 예수님만 비밀인데 이제 또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 성경 신약성에 쓰여진 것이 바로 철임되지 않느냐. 그것은 구약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신약에 또세 비밀을, 세 가지 비밀을 말했어.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배도의 비밀과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세 가지 비밀. 계시록 1장, 그 20절에서 2장, 3장의 그 내용이 배도의 장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을 수도 있겠고, 어,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비유로 풀었더니, 그, 배도적에서 예언한 내용이더라. 이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이, 배도의 비밀이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멸망의 비밀은, 게시록 17장 7절에 보면은, 또, 그, 멸망,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멸망의 장이 6장, 8장, 9장, 16장은 멸망의 장이라는 거예요, 게시록이. 근데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풀었더니, 청지기 교육은 오평호더라. 이제 이렇게 그 답을 내리는 거죠, 신천지에서. 그리고 구원의 비밀은 계시록 11장 15절, 또이게 10장 7절, 또 계시록 7장 14장, 21장이 구원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이 주장을 하는데, 이 비밀을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모른다. 왜냐하면 비유를 풀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는 것을 진정한 뜻은 모른다. 그런데 이만희가 이제 책을 받아 먹음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알게 돼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따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라면 이게 순서적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본 것은 한상 계시고 또 지금 이만희는 실상 계시로 자기가 이룬 자라면 지금 그 요한 계시로는 앞으로 지금 이만희가 있어서 자기가 행해야 될 자서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상을 본 사람이 이만희가 처음에 태어나고 또, 배도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이만이 자서전이고, 이만이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자가 이렇게 그 낳은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계시록몇 장인 줄 알아요, 혹시?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자는 유재열이고, 자기가 이제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12장인데, 책을 몇 장에 받아먹냐면 계시록 10장 7절에 받아먹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11장에.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책을 받아먹고 나팔을 불수 있느냐? 그래서 이 교리가 분명히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만 자서전이라면 이만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고 이제 배도미 망 구원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첫 장막 안에 그러니까 아까 그 게시옥 13장 6절에 장막성전에 예언한 그첫 장막 안에 일곱 목자가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배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배도 사건 그 자리에 그 이만희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증인이 되고 이긴 자가 되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배도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역사라 하니까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안 되고 또 거기서 일곱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순교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면 안 되고 또 성전 기둥이 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계속 칭찬도 받고 또 이렇게 그 목회자가 또 안디바람 목사님이 또 순교를 하고 또 이렇게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배도라고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자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일이라. 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해서 회개케 할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소리도 안 한다는 거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배도한 자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 회개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책망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12장 5절에서 7절. 또 예. <웃음> 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보니까, 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이, 그, 그런데 이, 게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도 하십니다. 회개하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일곱 교회가 배도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곱 교회에서 이렇게 일곱 목자가 다 배도를 해야 그 신천지에 주장하는 그 배도를 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마다 어떻게 이렇게 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2장 1절에서 7절. 자, 제가 3절에서부터 이렇게 그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있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 책망할 것이 있다고 책망을 하셨지만 사랑하니도 책망을 하셨고 또 여기서 보니까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미워하는구나 이 니골라당은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풀냐면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풀어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지금 비도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한마디 칭찬을 받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 비도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근데 이제 원래 그 신천지에서는 니골라당이 청지기 교육원으로 풀지만 성경에서는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그 한마디로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됐지 내행위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방종주의처럼 이렇게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도 미워한다는 라 거예요 같이 그리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한번 계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서면겠습니다 제가 구한번 보고 뭐라고 한 네, 예,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 배도 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듣고 있네요. 보니까는 한랑가,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너희들이 한랑가 공핍을 알지만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차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죽이라. 이런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식을 한다면 이 일곱 교회에 모대도 목자 한 사람은 배도를 해야만이 이 일곱 별에서 그 일곱 별은 일곱 사자인데 일곱 사자가 배도했다라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버가문 교회의 이장 12절에서 이제 17절 말씀인데 어 14절부터 1 6절까지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속히 해속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성도들 몇 사람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지만 이것을 회개하라고 예수님 책망을 하셔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이 지금 목자가 배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몇 명이 지금 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 목사님 순교를 했습니다. 13절 의 목사님 한번 읽어세요 13절. 예, 내가, 어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안디바 목사님은 여기서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까지 했어요. 목자가 배도한 게 아니고 순교까지. 그래가지고 안디바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도 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도아디라 교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0, 29절인데, 음, 1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인내를 안노니내 나중 회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2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 그니까 이제 이세벨의 그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큰, 큰 한량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 회개하라 하셨고 또 이렇게 잘한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나중얘기가 네, 처음보다 많도다 또 칭찬도 하시고 이스벨을 쫓는 몇 사람은 채망당시고 회개도 하셨는데 회개하라 했는데 예. 두아디라 교회도 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대 교회 3장1 절에서 6절 어, 여기에서 어,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X랄물로 시작합니다 고난 사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네 있어 흰옷 입고 나왔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현실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는 그런 내용인데 신천지에서는 이제 여기 실상을 봤을 때 자기가 이 백만봉 재창조교회가 이 사대교회다. 비유로 풀었던 사대교회인데 여기서 흰옷 입고 나온 사람 중에 자기가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나와서 이긴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몇 명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말대로 한다면 흰옷을 입고 자기가 나와서 이긴자가 되었다면 한 명이 어야 되는데 몇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도로 이만희 한 사람을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자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대교회에서 이렇게 백만봉 재창조교회에서 히로디권 나와서 자기가 이긴 자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쏙들립니다 백만봉 교회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2007년 천지창조 책에는 사대교회에서 나왔네 말았네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으로 맞춰서 갔었을 때 자기가 그첫 장막에 다시 들어가야만이 그 날짜들이 맞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부인하는데, 어, 그 옛날에 이렇게 주장했던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도 했는가 안 했는가.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음자 8절만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 시다 빌라델비아 8절. 네 8절. 3장 8절. 볼지어다 네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하고 빌라델베아 교회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일곱 개가 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애언을 기록한 책이 게시록인데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곱 목자가 배도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한다면. 그래서 빌라델베아 교회도 배도하지 않았고, 라우디기아 교회 3장 14절에서 24절, 22절 말씀 중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 자를 책망하면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없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다고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책망받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배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돌이켜라 차든지 뜨겁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배도했다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랑 교회는 칭찬하고 또 못한 교회는 이제 더 열심히 잘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런 베도의 교리가 거짓이다. 그렇다면 베도가 다 성립이 안 됐다면 멸망자가 와서 멸망시킬 필요도 없고 또 구원자가 와서 구원시킬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이 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도에 대한 비밀에 대한 반증을 했는데 두 번째로 그 멸망의 비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목사님 계시록 17장 7절 예. 천사가 가로돼 왜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그래서 이렇게 일곱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이 멸망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일곱머리 열 뿔이라는 것이 일곱목사와 열 장로다 비유로 풀었더니 왜 그러느냐? 이사야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해서 그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요 했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게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장노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장노에 속하고 종교한 자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머리는 장노와 종교한 자는 이제 누구냐, 목사님이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17장 9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곱머리하고 열 분이 많이 있는데 일곱머리는 누군가. 게시록 17장 9절. 그래서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그 장로와 종기한 잔데 일곱 산이다. 근데 신천지는 산을 교회로 풉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사야 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래서 교회가 산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종교한자인데 그 머리는 목사님이다. 해서 이렇게 비유로 그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가면서 머리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풉니다. 그 다음에 열불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열 불은 열 왕이다. 그래서 열 불은 열 왕이다는 것은 뭐냐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럼 교회 안에서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 장로님들이다. 그래서 일곱머리 열 불이라는 것을 비유로 풀었더니 일곱목사하고 목자하고 열 장로더라. 이제 이렇게 신천지는 열망의 비밀을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 일곱머리 열 불을 가지고 있는 그 멸망의 그 비밀이 뭐냐면 오평호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청지기 교육원이다 이렇게 푸는데 이 청지기 교육원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다 또 그리고 교단을 대표하는 모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이렇게, 교육 이렇게 장로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소신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교단을 대표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새롭게 배워서 잘 해보자 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게 모임을 가졌던 기관이 청지기 교육원입니다. 그리고 오평호 목사님이 청지기 교육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먼저 다른 목사님이 세웠던 그 청지기 교육원을 오평호 목사님이 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도 아니고, 또 교단을 대표하는 모임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머리 열불은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도 틀리고, 또 이렇게 그 청지기 교육원은 목사님들의 모임이지 장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열망의 비밀에 대한 반증이 되겠고 자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 우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그래서 이 비밀이 이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의 비밀이 구원을 위한 비밀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은 앞으로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그러한 그 경고의 메시지지 여기가 지금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구원의 비밀을 다 주장하는데,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의 비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시록 5장의 봉한 책이, 게시록인데, 8장 1절에 일곱인이 떼졌다. 그래서 일곱인이 뗄 때마다 비유가 풀어졌다. 그래서 여섯째, 여섯 천사가 신천지 일꾼이며 여섯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첫 장막을 심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11장 15절에 이만희가 구원을 아판을 풀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봉해졌던 책이 계시록 6장에 인을 뗄 때마다 비유가 풀어지고 금방 10장 7절에 이만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의 약속인데 애던약의 목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때 구원자였다 근데 지금 구원의 비밀인 신약에는 새언약의 약속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의 목자를 약속했다. 그래서 때를 따른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구약 때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양식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초림 때 받았던 그 양식을 가지고 먹어서는 영생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목사님들한테 듣는 말씀은 더러운 떡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증을 해보겠는데 그 게시록 5장에 봉함된 책은 그 요한 게시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제권적인 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제권 주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일곱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담은 책이 바로 게시록 5장에 봉함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장에 이게 인을 뗄 때마다 비유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이 하나씩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이만이가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팔을 분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여섯 명의 천사가 나팔을 먼저 불었대요. 이만이 오기 전에 그렇다면 여섯 명의 천사도 아니 여섯 명의 그그 계시 어, 그 받은 그 사람들도 게 여섯 명도 계시 받은 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계시를 받아야 나팔을 부는데 이렇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이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섯 천사도 나팔도 거짓이고 또 이만이가 구원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도 거짓이다. 그리고 또계시록을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 순리로 푸는데 어, 이만이 자서전이라면 은 어, 이렇게 태어나고 배도하고 멸망을 당하고 또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성경은 이만이가 12장에 태어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10장에서 책을 받아 먹고 11장에 나팔을 부니 순서, 순서적으로도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이만희가 게시 받아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그 교리는 거짓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실상 교리도 다 거짓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상에 대해서 안 합니다. 그냥 배도 멸망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냥 첫 장막에서 이런 것들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 그 예언 배도 멸망한 것을 이만희가 그 자리에서 보고 자기가 여기서 싸워서 이긴 자가 돼서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됐다 이렇게만 가르치지 구체적으로 뭐 사람의 이름을 말한다거나 몇월 며칠을 말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써 놓은 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써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이만희가 썼다는 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것을 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게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애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게시록 11장 15절. 예, 네, 이 신천지에서는 이제 게시록 10장 7절의 비밀이 이제 게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다. 이것은 구원의 나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이 아니라 그러고 난 후에. 세상 나라가 우리 예수님과 이그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우리 예수님이 새세토로 왕로를 할 것이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나팔이 아니라 심판의 나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단정을 어 끝내고 한 5분만 쉬었다가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내게. 먼저 이만희 교주의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설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마귀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마귀입니까? 마귀를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을 갖다가 하느님 앞에 기부시쉬는 자들입니다. 잘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고 이것이 마귀의 소작이라는 것이죠. 에이. 오늘